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원입니다네 <웃음> 오늘은 무슨 날이죠? 하나, <웃음> 둘, 셋 어린이날 아다시피 <웃음> 저희가 저희 어린, 어린, 어릴 적 사진들을 똑같이 입고 왔어요 <웃음> <와>, 오늘은 <웃음> 순서가 좀 바꾸게 <웃음> <웃음> 저희가 포토타임부터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야. 본인 사진을 들고 같이. 저 먼저 하나요? 너가 먼저. 알겠어. 어릴적 사진 이제 들면서 어, 제가 들어, 들어 드릴게요. 포즈를 취하세요. 그런 비슷하게 포즈 취하면 돼. 요좀더 <웃음> 그쪽 들어도 그쪽, 그쪽 보고 있어. 그렇겠죠 버스. 아, 아이 그렇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똑같 똑같아, 똑같아. 아니, 다른 퍼스 하실래? 다른 버스야. 오케이 피아몬. 좋 잘... 다음 손님은 대우 할게요. 이것 때문에 큰 <웃음> <그거 필요한> 거. 비필요어어 <웃음> 어. 그 어. 사진에 고민이 있어서. 좋아요. 싱크로 좋습니다. 반대편 보고 있어요. 아, 여기 8명 나왔어 아, 알 있어요. 어, 되게. 진짜 똑같다. 똑같은 거 아닌 것안 같은데? 어, <웃음> 어, 어, 무서운데? 안 똑같네, 좀 무서워요. 좀좀 뜨거운 네, 눈빛으로 봐주세요. 이때가 좀 아니 이 이거 이뚱 뚱한 느낌인데. 음 그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뒤에 보고 있고 내가 태양아 한번 부를까 그그그그그 뭐야 빨리. 들이죠 태양아. 그렇지 나온 거야. 두살되었 살. 확실히 늙었네. 세살 일어나 있을 거야? 아 그럼 내가 22인데. 먼다안하세요자리 잠자리 책건해서 고요 자, 버스 주세요. 상당히 하나, 둘, 셋. <웃음> 반대 손이야. 근데. 그렇지. 약간 저막 뛰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막 피워서 머리가 좀야 와우. 요 잡아 버렸네데이 칭. 1인 칭. 진인턴 장난 이리시안 돼. 안 돼. <웃음> 안 돼. <웃음> 어, 이 뜻도 운여 볼 수네. 가 뭐? 야가던이 사진은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진짜 솔직히 너무 귀여워. 그렇지 내가 들어줄까? 아니 난좀다좀 좋아 응 오히려 자기가 되는 느낌이 <웃음> 귀여워 오케이 쏘울이 <웃음> <Sorry>. 진짜 똑같이 먹을 거 같아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이쪽 틀어져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근데 얼굴은 이쪽 보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이럴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그거야, 그거야. 근데 이 아르게토 나와야 돼요. 이그그그정감 그, 그 나와야 돼요. 주, 손에 주머니 있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너가 아니야, 기자, 그대로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어, 기자 저도 들어주세요. 일단 처음은 그래서 들어주세요. 아 이게 이거고? 어. 몰랐어? 봤어. <웃음> 처음? 아니 아니. 어떤 비슷해다. 봤어? 봤어. 난 <웃음> 그래서 여기다 각자 한 명씩 얼굴 대고 찍는 건줄 알았어. 비슷해다? 어 비슷해. 이렇게 이번으로 할게요. 약간 좀더 어색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좀더 어색해야 돼. 어, 자, 모니터링 해볼게요. 자, 어색하다. 많이 어색하다. 싫어화냐좀더 활짝, 근데 어색하게. <웃음> 와, 이거 만든 정성 뭐야? 좋아요. 대박.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그 사진 기억나? 그 사진 때? 이그 사진 찍었을 때? 두살 때? <웃음> 아니 근데 그래서 다른 사진들이 있어요 이번 이미 공개된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귀여워. 준비한 다른 사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아. 네, 네, 죠? 아니 이, 이 사진 태호인지도 몰랐어. 요자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설명. 해 아니, 잠깐만, 다 나누고. 아, 깐만이니다감사다감사니다감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감감사네요감다감사하니다 감사합니다. 감 기억이 날 수가 없는데 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같은데? 뭘 어저께야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부터 갈게요 전 생각나요 저부터 갈게요 그럼 저부, 저부터 갈게요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배우자 네, 이 사진은 사실 한국이에요 어. 아 그래 애플 랜드야 <웃음> 그에블랜드 갔는데 이 날이 심지어 비 와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 처음 가봤는데. 근데 아, 비 와가지고 그한 번도 못하고 머리띠만 사고 다시 집 왔어요. 짠해? 왜 이렇게 어색해요, 근데. 나 말했잖아, 난 어렸을 때 웃는 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못, 어떻게 하는지 몰라. 되게 어색해, 어요왜왜왜 그냥... <웃음> 왜, 왜, 왜? 아, 그날 볼 때만 너무 행복해. 아 그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티셔츠랑 이 가디건이랑. 이 겟스 반바지 맨날 아. 입었어요 이이 세트였어요 <웃음> 진짜 맨날 입었어요 제일 편했고 좋았어요 딱 되게 얇고 근데 아무튼 에버랜드였고요 이제 비 오는 날 갔었는데 이제 좀 아쉬웠죠? 뭐 많이 높아가지고 비 와가지고 근데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에버랜드 들어가면 그큰 나무들 있잖아 아아 아 그게 이거야 너 가본 적 있어? 없어? 기억 안나 아, 이거 맛있지? 이왜 이건... 계속 야, 웃는 거야? 뭔가 슈퍼스타케이의 <웃음> 그런 느낌 야, 이거 무슨 느낌인지 딱할것 같아 <웃음> 어, 이거 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 어린 날부터 치아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네. 막틴 텐이라는 느낌인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항상 엄마가 사진 찍자 여기 봐봐 하면 항상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손도 어쩔지 모라 가지고 이렇게 뭐어다가뭐 이참저참 어색했어요 일단 그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찍고 싶었나봐요 몇살 때? 몰라요. 기억 응. 나. 초등학생이야. 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나이가 가는 게안 돼. 초등학생. 일것 같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아 뭔가 되게 동안인 스무 살 같아. 아준 그러니까 <웃음> <웃음> 되게 동안인 스무 살 같아도. 해 중학교는 <목소리> 절대로 아니었고 수능할 때안 해줘서 안 껴셨어 <웃음> 네? 수능할 때안 해줘?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근데 이때가 훨씬 더 어, 이, 이 비슷했을 거야 이 시기가 비슷했을 거 같네 되게 매력있어 감사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 진짜 웃긴다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나저눈 사는 거안빵은 근데 이거는 못 근데 못그 굉장히 그잘 어, 만드셨는데 퀄리티가 할머니 집이에요 아. 아 할머니 집에 그 뭐라고 말요 뒷마당. 뒷마당이야? 응. <웃음> 뒷마당. 뒷마당 아, 좋다. 여기에 그뭐 그 야채 9존. 아. 저거 아, 고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여동생 아니면은 그 뭐라고 말요 가족의 환토액. 아, 그 사촌사촌 4촌? 사촌? 음, 3촌. 3조? 아, 4촌. 네, 4촌. 4촌? 몰라요. 그 사촌. 나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거나 아무도 여동생이랑 같이 만들었거나 음. 모르겠어요, 혼자서 음. 절대로 안 만들었어요, 이제 음. 음. 못 만들어요 귀여워 몇살된는지 알아요? 한 네, 다섯 살됐는 퀄리티가 저렇게 좋다고? 좋았다. 근데 이손모양 이건 뭐야? v 형국이있 V량하고 싶은데 <웃음> V량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싶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얘기들 V 이렇게 하니까 그살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안 음, 돼요, 진짜 자기. 귀여워. 이렇게 된다고 이건 뭐예요? 강아지야 u m 이거? e r you 살짝 r e such a diamond. You were 지금 나이 먹으면... o u w 이 r e 이 o u were. You were. You w 아 진짜 벌레 나니까 장난감 맞아요 아, 이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아기 팝을 해 아기 팝 금극이 있거든요 그때부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 그, 그렇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벌레 좋아해요 너도 어색하게 웃었네 거의 웃지도 않아네 그래서 <놀람> 저 원래 사진 찍을 때옛날부터 진짜 안 웃었어요 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맞아요 V 이렇게 하면 더 귀여웠어 되게 형보다 더 어색했었어요 맞아, 나 이건 좀좀 심각하긴 해 이렇게 <웃음> 했어요 아, 그만 이거 맞아그 입을 어떻게 어, 벌려야 될지 모르니까 뭔지 알아, 그래서 귀여운 거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색이무서워야좀 귀여운 거야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음, 돌 사진인 것 같아요 돌때네 기억은 안 나고요? 네? 몇살 때? 이렇게 귀여워서 돌이었다 돌, 아, 네. 돌... 돌... <웃음> 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사진관 갔는데 이렇게 입혀줬다고 아 네, 아아뭘 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뼈그그 그 물고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원 때고 이사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야? 키우시는 건가? 네, 지금 집에서 이사하기 전에. 아 키우신 새였어요? 음,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 이때. 근데 이런 새는 키우지 않았어요. 저는 인코 잉고 키웠었고 인코랑 같이 사왔고 이 친구는 카피 비둘기가 살짝 비둘기 같은데 <웃음> 비둘기의 집 안에 들어왔어. 아니 집은 아닌 것 같고 아. 어, 집이네. 집이 빨래 빨래 진달려 이게 뭐냐?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어? 어? 집이네? 이게 이게 뭐냐? 키웠었나봐. 너도 모르게 키워봐. 아 회색 회색 그건가? 회색 안 봐. 거야? 회색 그 친구인가? 아니요, 진짜... 아니면 아니, 사촌형 집인 거 같기도 해요. 사촌형 아. 집에서 이런 새를 키웠었던 거 같은데 그때 만났던 거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뱀 음. 사진도 있는데, 뱀 사진 없어도됐었나 뱀이랑 같이 찍은 거. 어, 맞아. 아닌가? 노란색 아, 노란색. 이렇게 목에 두르고. 음. 음, 있어 있어. 음. 네, 동물을 이제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유치원 다닐 때죠 그치. 이걸 입었던 기억은 나요 정확히 이때는 아닌데 이게 유치원 복인데 이걸 자주 입었어요 음흠. 제가 잠자리 장난걸 진짜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자리 채를 엄청 부숴먹었어요 음? 아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치다가? 어, 그냥 치다가 받을 치면 하도 부러져갖고 진짜 잠자리 채를 많이 산 기억이 있어요 많이 잡고 나 어릴 때 잠자리 못 잡았는데 무섭다. 쉽지 않게 쉽지 않게 이런. 이런. 이때는 기억은 안 나요. 언제지? 이때또어가 아니 돌 아니에요. 저는 돌 사진 딱 있어요. 한복 입고 찍은 거. 아. 때무왜 <웃음> <아니, 너무 웃음> 타몽 굉장히 포스가 <웃음> 아니 포스가 장난해요. 금방지도. 포스가 야, 되게 보스. 보스. 보스인데? 네, 보스 보스 이인데밑 네, 네.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아, 줄턱이야. 아, 다이다 그냥 거기에. <웃음> 이튀어 나온 건줄 알았어. 볼살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살이 네. 대박. 대박. 아, 잘못 온다. 막 진짜 말 네. 예.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하나 있는 건 집에 이런 이런 옷을 뭐라요 제복? 이런 뭔가 어. 뭔가 이런 이렇게 이건 그냥 음. 검정 옷이야. 음. 이건 무슨 옷이야 아니,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 하얀색인데 진짜 막 군인들처럼 제복이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종류의 응.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러 컬러로. 결국엔 저희 부모님 취향이 살짝 재복 복이었던 거야. 되게 응. 많아요. 다른 색깔로. 그렇습니다. 아. 저는 7살 유치원 살 때고 장기장. 시... 야 근데 진짜 형이랑 똑같은데. 유치원 치곤 너무 나이 많아 보인다. 되게 성숙해 보이네것같 그래. 항상 컸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아 컸어? 신기해. 항상 반에서 제일 크고. 오. 아 그래? 그래? 어 맞아, 그런 애들도 있어 그. 어딜 가나 항상 컸는데 키 엄청 차이 나고 어 기억나요, 이날 이날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 옷이 무슨 옷이야? 잠기자랑 아니야? 네. 모르겠다 무슨 잠기자랑 무슨, 무슨 그래. 무대를 했는지 기억나요? 네, 정확히 기억나요 뭔데요? <웃음> 해보세요, <웃음> 해보세요. <웃음> 아니 그건 까지 해보세요 이 옷이 <웃음> 있었고 아이돌처럼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춤 추고 마지막에 꽃가루 팡 터트리는 거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던지는 거인데 그걸 늦게 던진 해요. 기억이 정확했어요. 그래 이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했는데 거기서 참치 정확히 기억나요. 저희 그래 엄마가 되게 화났었거든요. 왜 얘들 그렇게 고생 시키고 참치 그 주먹밥 하나 줬다고 그 기억이 정확히 나네요. 어디서 시킨 거야? 학교 아 이거 유천 달 무대를 빌었어 폭로를 해버리는 <웃음> 그리고 정확히는 이 유천 닐때 제가 굉장히 장미바 선생님이 절 너무 예뻐해서 <목소리> 맨날 저한테 뽀뽀했어요. 에휴! 불뽀뽀. That's kind of girl.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지? 저를 너무 예뻐해 저는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목소리> <목소리> 그 기억이 있네요. 저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데 뽀뽀를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할수 있지 자, 자, 이거, 이거... 이것도 저돌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인데 네. 이게 미미에요 어? 이게 되게 핫했어요 이때 핫했나 봐요 아니 그제 아니, 여기 커플이 커플, 커플 어떻게 이옷 입고 찍은 사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아, 그래? 네 똑같은 사진 같지? 근데 이 얘기 안나는 너도 있어 너? 얘도 있어요 똑같은 얘, 옷, 얘도 옷 입고 얘는 왜 몰라? 아니, 얘는 부모님 사진 있다고 했는 4살 차이 나는 줄이 이 옷이 되게 유행 어, 근데 근데 나도 말해.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옷을 입었던 기억... 기억이 있다 아니, 그 아니, 기억이 있다고요 아니 이런 있어. 옷을 입었던 기억이 아니라 그 사진을, 사진을 보는 기억이, 기억이 있다고. 있다고 이 신발이 너무 귀여워 비슷한 옷을 이게 되게 붐이었나 봐요 음.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옷 입고 찍은 애들 많이 왔어요 음. 기억은 안 나고 돌리니까 음. 유행이었나 봐 음. 음. 그때 트렌드였나 이게 이 그러니까. 생선 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키지인가? 세트저할까요 일단 이거는 어 제가 이때 가면라이더를 좋아했나봐요. 제가 기어의 후드를 이렇게 V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카메라 안 보고 있어. 맞아. 그게 포인트야. 약간 밑에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어머니가 어릴 때막 카페나 아니면 어디 밖에 나들이 나가면 진짜 많이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찍은 건데, 귀엽네요. 홍삼 카페라떼가 있네요. 홍삼 카페라떼? <웃음> 홍삼 카페라떼가 은있 <웃음> 카페라떼. 와, 건강에 좋네요. 네, 맨날 저는 사과주스 많이 먹었습니다. 사과주스에 오, 사과주스. 사과주스. 아, 빵이랑 같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웃음> 사실은 이게 기억이 나나요? <웃음> 이때, 아니, 나 이때는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 제중 어렸을 시 기억은 나는데 아니, 이때는 예, 이때는 아예 기억 안. 봐봐봐봐. 고민이 되게 많아. <웃음> <웃음> 약간 사색에 빠져있었다. <웃음> 고민이. 살짝 고민이 <웃음> 많아, <웃음> 많아 예. 보여. 나 솔직히 이거 어디서 뭐뭐 뭐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잘. 당연히 기억 많이 기억해. 이 <웃음> 없어 진짜 날개만 쓰라고. 한세 살, 네 살? 아니면 막 이런 사진은 막 연습실 같은 데서 찍었을 수도 있어. 어릴 때 아빠 연습실 같은 데 많이 놀러 갔었으니까 연습 선배 <웃음> 네, 참배했 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언젠지 기억은 잘안 나요 아, 어, 이기 때 돌아가고 싶다 이 때가 좋지 이 때가 돌아가고 싶어? 네. 응? 다시 살아보고 싶어 다시 살아보고 싶잖아난 초대하고 싶 살아보고 싶지 응. 어, 난 그냥 지금 이역 그대로, 이대로 가면 응. 세상을 지배할 거. 어? 어? 뭐라고? 세상을 지배할. 거야. 난 지금 기억, 기억 갖고 다. 아 근데 말했어. 나는 2022년의 아기가 아니 싶고, 응. 그때 시대의 아기였던 것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시대의 아기가 짱 좋았던. 것 같아. 감성이 있지. 그렇지. 그냥 2020년대 2000, 초반이 그 아기 때가 뭔가 재밌었어. 맨날 막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추억인 게 너무 많았어 요즘 애들 은 그냥 스마트폰 들고 <웃음> 아, 아니, 우리 진짜 그냥 놀고 놀고 놀면야 되는데 라떼는 말이야 시선하시네 알 네. 네. <웃음> 맞아 <웃음> 아, 옛날에는 진짜 막 학교 끝나면 <웃음> 3시 학교 끝나면 3시 6분 학교 끝나고 집 오면 이제 애들이 다 똑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애들이 와서 키워드 나와서 놀자 하면 나와서 놀아서 저녁 6시, 7시까지 저녁 시간 할머니가 이렇면 뒷마당에 다연결돼 있어 <웃음> 다 들려가지고 그 들으면 다시 뛰어 들어오고 <웃음> 나가서만 놀고 막 진짜 재밌었는데 나가서 노는 맛이 있었지 나가서 노는 놀고 나가서 내일 뛰면 놀면 그냥 뭘 해도 재밌어뭘 해도 재밌어, 재밌어. 그냥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진짜 진짜 재밌었지 막 자전거 타고 막옆 동네 아, 그 아. 동네 멀리 동네 갔다 오고 막그뭐그막 그뭐그 마트 같은데 들어가서 막 하고. 자전거 타고 멀리 가면 괜히 뭔가 모험하는 기분이었어 맞아, 맞아. 동심 친구들이랑 있었어. 같이 자전거 타고 가서 결 쳐줄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응. 가고 어, 너무 아 너무 재밌지 비밀 기지 만들고 그런 건데 응. 아, 우리 우리 한번 그런 적있잖아 물건 우리. 모아두고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비밀 기지 만든 적 있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희가 작년에 따릉이를 타고 아, 우리 아.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어, 그냥 갈 때까지 가입, 가보자.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굉장히 무모하시네 어. 진짜 다만... 길도 모르고 그냥 골목 들어갔다가 뭐 모르는 골목 막 네. 들어가면서 막큰 길로 갔다가 골목으로 갔다가 막간다녔거든 막 근데 2시간 뒤에 강남역에 도착했더라고 <웃음> 청담역에서 강남역까지 어. 자전거 타고 오면 여기, 여기 회사에서도 진짜 네. 강남역까지 힘들었겠다 재밌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삼겹살 먹었잖아 어그 버블티 먹고 응. 어 나도 그러고 싶다 나자그 다음 날 혹시 터진 줄 알잖아 근데 그렇게 노는 재밌지 않아? 맞아 재밌지? 그렇게 응. 너무 응.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귀찮아 어. 이제 시도할까 응. 귀찮지 시도할 막상하면 재밌고 막상하면 재밌고 시도할 열광 대비한 적은 대비 한 번은 작년이면 대비 한번 작년 그저그비 뷰알 둠시 대비하고 재밌겠다. 방금만에 자전거 타고 싶네 그럼 컵 떡볶이 먹고 싶어 아。 500원일 때 500원 컵 떡볶이 미쳤다 매추리얼좀주세요난 네, 떡볶이보다 그... 그... 아무어 어, 국물 좋아어 좋지 어묵이랑 어 국물 좋아 떡볶이는 그냥 콜팡파였어 나도 스러시랑콜팡난그 번데기 냄새가 너무... 무슨 뭔 네, 뭐, 뭐 갑자기 뻔데기? 아니 거기 뻔데기 없는데. 거기 떡볶이랑 그 분식집 에 뻔데기 같이 잘안 팔아. 어 그래? 뻔데기 파는 데는 좋은데. 너 뻔데기 파는 데 뭐? 뻔데기는 뻔데기를 팔지. 아난 같이 있었어. 아, 아 그래? 최근에 봤어. 아 어, 맛있었겠다. 나 같은 맨날 먹었는데. 그리고그 해장감자. 해장감자? 그해장에아 해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해전 해장감자. 감자로 무슨 해장을 하고 싶었는데. 해오리 감자. 베이 <미러리> 감자 그거 아저씨가 그럼... 가루 막들 뿌리는 데도 있고 많이 뿌리는 데도 있어서 그렇지. 그 바자회에서 그... 바자회에서 먹는 거야 그한 그 줄을 한 줄을 먹을 때 히노에락을 다 느낄 수 있다. 그 뽑기 해봤어? 바자회에서 아조건이지 아, 달고나? 달고나? 그 그거 먹지도 않으면서 아, 그 쓰는 걸다 쓰고 와 배치해가지고 아 배치해가지고 그거안 해봤어? 그... 그 그거 있잖아 그 달고나는 아닌데 그그 그 사탕 같은 어... 겁나 큰 것도 있고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어다 겁나 큰거 있고. 그못 맞추면 맨날 조그만 이거 하나 어. 주고 난 그게 좋았어 나도 나도 나도 그게 컴팩트니 컴팩트하니 야주딱어다 나도, 어, 나도 맨날 그게 써. 좋았어 막이따만막 막막 거북선이 유감선 막 이런 막, 막 로보트 있고 어. 칼, 칼 있고 칼, 칼. 먹지 못하는 거 맞아 들고 다니다가 뿌먹고 근데 그거 갖고 다니면 본새 좀 낫지 애들 참 맞아 <웃음> 거북선 등 애들 보면 좀겁서이나막 로보트 같은 거같큰거 어, 들고 다니는 그 왠지 모르는데 너무 부러웠어 근데 막상 어, 내가 가지고 어, 싶진 않아 싶었는데. 근데 먹을 수 없어 같이 먹지도 못하잖아 근데 이제 푸셔가지고애들오고 나랑 근데 거. 그거 심지어 푸셔먹기도 음, 힘들어 었 경기들 애들 쪽은 좀 다르고 <웃음> 왜? 너는 뭐 했는데? <웃음> 우리 그냥 흙에서 계속 팀 뒷불로 보고 <웃음> 뭐 뭐가 똑같지 뭐, <똑같이 웃음> 뭐 애들도 오는 게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우리 뽑기는 없었는데 그 맞아, 맞아 우리 야시장 설 때만 야시장? 그래, 야시장 사실 아파트 샀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나도 아파트 아파트 하는 뭐 주택 남자 예예예 아, 예. 예. 주택 남자 벌레가 너무 많았어 야시장 맨날 열렸거든 아 맨날은 아니고 주택? 응? 아, 주택 아 맞아 주택 벌레 음. 많지 야시장 이제 가끔 가다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라는데 막 천막들 다 세워져 있으면 응. 그날 설렌다고 막 학교 아, 가는 듯이 그래. 이게 이게 mz <웃음> 밤에 열리고 막 <웃음> 이게 mz 그그 미니바이킹 뭐지 미니바이킹 아 나 어릴 때 미니바이킹 타다 토할 뻔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내려달라 그랬는데 아, 중간에 그래, 나도 펑펑 울면서 내려. 아니 동네에서 야시장 하는데 미니바이킹 와. 어. 주차장에다가 미니바이킹 미니 미니 안타고 안안 트럭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맞아. 미니 미니 바이킹. 바이킹이 트럭 뒤에 실어고. 근데 막나 타는데 막 내가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타면서. 아왜있어 표정 진짜 무서워. 지금 보니네들 그런 건잘못 타나봐. 아, 그래서 싫어. 내가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바이킹을 못 타. 지금 보면 어, 조그만 아, 있지 미니바이킹. 그제 우리, 우리 뭐 단지? 뭐, 어렸을 때 봤었는데 옆으로 앉아야 돼요. 우리 서서 타야지. 그렇게 큰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았습니다. 추억의 브라우저를 어, 다시 걸어왔습니다. <웃음> 어린 친구들놀수 있을 때 놀세요. <웃음> 네, 어린 친구들, 어린 거야? 시절을 진짜 즐기세요. 네. <웃음> 추억을 많이 쌓길, 쌓길 바랍니다. 네. 저희처럼요 저희처럼, 저희처럼. 네, 그때는 추억 쌓을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뭐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재미게 놀아야죠 그래야죠 맨날 놀러 다니는 생각 크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지 친구들이 맞아, 아니 아니야 너무 우울해져 지금 <웃음> 아니 아니뭘 우울해져야 <웃음> 뭘 추억을 많이 <웃음> 만드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고 나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안녕.